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10, 10... 며칠이죠? 10일 빼빼로데이 하루 전날이에요 요 영상이 빼빼로데이까지 나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일이 빼빼로데이니까 여러분들 빼빼로 상술이지만 맛은 있어요 시작해볼까요? 저번 올라간 영상에 이어서 빼빼로 신종 신종이라 하니까 뭔가 괴물같다 그죠? 신상 이종을 준비했습니다 크런키 빼빼로와 아니다 빼빼로가 품은 크런키예요 이것도 빼페로돼지 뭐. 얘는 왜 그냥 얘는 왜안 품었어? 일단은 예상이 좀 가는 맛이죠? 이 친구도 이 친구도 특징이 확실히 좀 있는 편이잖아 얘는 약간 그 바삭바삭한 크런치한 느낌이 있고 이 친구는 딱 물었을 때 안에 그 딸기 크림, 딸기잼 같은 게싹 있는데 기대되고 그런 맛은 아니에요 약간 너무 아는 맛일 것 같아서 그런가? 여튼 시작을 해 볼게요 롯데 제품이고요 이게 가격이 아마 1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일단, 포장지가 예쁘다. 원래 그 빨간색 포장지는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난 얘가 너무 귀여워. 근데 자세히 보면 조금 징그럽다. 너무, 너무 진짜 돼지 같아. 약간 그 빼빼로랑 생긴 건 똑같다. 그 아몬드 빼빼로. 그거랑. 이게 똑같다, 그죠? 생긴 건 그냥 거의 그건 흡수, 되게 흡사하네요. 근데 안에 근데 느낌이 좀 다르겠죠? 얼른 먹어볼게요. 아, 음. 그. 왜 돼지밥 맛이라고 하는지알것 같아? 근데 맛이 되게 흡사해 오 진짜 비슷하다 이거는 뭐라고 비유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돼지밥 맛이야 근데 이게 맛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뇌에서 착각을 일으킨다 이 맛을 항상 아이스크림으로 먹었다 보니까 이게 아이스크림이 아니다 보니까 뭐야 이거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뇌가 좀 속은 느낌이 들어 <웃음> 근데 좀 곤봉같이 생기긴 했다 빼빼로보다는 좀 이렇게 후둘러 이렇게, 이렇게 될것 같이 생겼어 그 딸기 맛이랑 되게 흡사하기도 해그 포키 아닌데? 아닌가? 그만 아닌가? 비싸게 나는데? 절대 아니네요 빼빼로의 장점좀 얇은 거라고 생각해 너무 두꺼우면 또 빼빼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아몬드 빼빼로랑 비교를 하면 또 그것보다는 저는 저는, 저는 그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아몬드 빼빼로 근데 사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빼빼로 1등은 누드 빼빼로야 그건 진짜 맛있어 가끔 빼빼로데이 때 선생님들이 빼빼로 반에 돌리고 그랬거든요 어릴 때 그러면 이런 빨간 빼빼로가 한 30개 있고 누드 빼빼로가 한개 있고 아몬드 빼빼로가 두개 있거든? 선생님들이 나눠주니까 무슨 인기 투표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가끔 내가 누드 빼빼로 받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날은 진짜 복터진 날이야. 애들이 허락시고 바꿔먹자, 바꿔먹자 이러다 보면 맛있어 뭐 받는 의미가 없긴 한데 <웃음>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맛있어요. 장점을 꼽자면 약간 두 가지 맛이 서로 해치지 않고 잘 어울러져 있다? 그리고 가격이 다른 백패로랑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쯤 사먹는데 부담이 없는 것 같아 보통 이런 제품들막좀더 비싸게 나오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시즌제 제품들이 <웃음> 와 나... 어, 나클럽버했다이 애가 지휘를 하고 있는 거네요? 단두 대에 올라가 있는 줄 알았어 승강보호 대주 <웃음> 미안해? 요 친구가 어떨지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 오 잠깐만! 아 뭐야? 아. 얘는 멘트가 있었는데 얘는 직접 쓰는 거예요 재미없어 인생의 정답이 어디있나요 뭐 요런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멘트가 하나 써있네요 오! 야 이런식으로 돼있어요까볼게요 이거 누가 이렇게 또 신나게 들고 왔니? 찾아 조각을 찾아 막 난리도 아니야 <웃음> 와이건 진짜 곰봉같다 약간 좀 징그러운 면모도 있는 거 같긴 해요 이건 단면을 보여드릴만 하겠네 단면을 한번 보여드릴게 요 먹고 오오 오, 이거 개맛이 개마시... 개맛이다가 아니고 진짜 맛있다 겉에 크런키 그게 진짜 많이 박혀있어요 짜라짜라 <웃음> 치우라고요 음 이거는 진짜 맛있다 음 이건 진짜 그냥 크런키예요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먹어봐요 이걸로 먹어요 짠처리 <웃음> 아니에요 이거 진짜 크런키 맛이에요 그냥 크런키 이렇게 발라놓은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막대 그냥 그게 다야 음... 팔찌겠다. 칼로리는 맛이 전투력이라더니 근데 희생할 만해. 응. 내 내장 지방을 희생할 만해. 근데 그건 있다. 빼빼로 같진 않아. 이게 되게, 이게 바삭바삭하고 그래서 그런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중간이에요? 그러네? 그럼 지금까지 여기다 두고 가면안 되잖아요. 렇렇해좀 그 밀어드렸잖아요. 어. 난이 냄새가 싫은 줄 알았지. 넘어가고요. 그건 있다. 이 막대 맛이 잘안 느껴지는 원래도 이 막대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약간 브로콜리에 초장 찍어 먹을 때 브로콜리 역할이긴 한데 사실 초장이 메인이죠. 브로콜리는 다른 말로 초장 스푼이거든. 이게 초콜릿 스푼이긴 한데 그래도 요거 맛이 너무 안 느껴지는 건 조금 약간 그거지. 사람들이 수박 바 분홍 부분 말고 초록색 부분. 그게 존맛탱이다. 왜 그걸 크게 안 내냐. 각성하라. 이래서 냈더니 막상 얼마 안 가서 단종당했죠? 인간이라. 이렇게 빼빼로 신제품 2종을 먹어봤습니다 각 1,500원이었고요 청평을 해보자면 요 친구는 맛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나 다른 빼빼로들이랑 비교했을 때 개성이 확실히 있어서 자기 영역을 확실히 구축할 것 같고 얘는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크런키가 더 맛있어 빼빼로데이가 아니었으면 굳이 안 사할 것 같은 느낌? 빼빼로인데 크런키 맛이 나? 지와 이거 크런키보다 맛있는데?는 아니거든 이거는 안 사먹을 것 같아 얘는 아 그거 맛있었지 아주머 크런키 하나 주세요. 약간 요렇게, <웃음> 요렇게, 요렇게, 요런 진행이 될것 같거든요? <웃음> 요거 하나 드세요. 자, 하나 드시면서 촬영 마무리 합시다. <웃음> 되게 바삭바삭한 소리가 나네요, 입에서. 로징맨치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바삭바삭하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빼빼로 2종 먹어봤고요 오늘 뭐 대단히 할 얘기가 많지는 않았던 제품들이라 큰 장점도 큰 단점도 없는 모난데 없는 그냥 맛있는 빼빼로들이라 빠르게 영상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망국씨 카메라 종료 눌러주세요 자 편집자분 부탁드립니다 <웃음> 제가 제 능력에 한끼더 이상 멘트가 짜, 짜내고 짜내도 빨래처럼 이렇게 짜내도 없어요 제 머리에서 나올 멘트가 없습니다 뭐 여자애한테 빼빼로 받은 얘기 빼빼로 줬던 얘기 그런 거 나올 텐데 사실 그런 기억이 없거든요 <웃음> 있어야 뭐 얘기를 하지 있어야 거짓말을 할순 없잖아 내가 뭐아 여자애한테 빼빼로 받은 적 있다 반에서 30명한테 다 돌리더라고요 그거 하나 받았지 내가 또또 <웃음> 또 하나 내목 챙겼지 또 칼같이